저 개인적으로는 맥형 TV 하고 노년도 방사꾼 두 분께서 이제 현실 장의로는 투톱으로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갈구한민거 이런 게 없었던 거예 내가 지금 술을 먹으러 왔는데 노년도 장사꾼이 있고 아, 수음미식회 사장이 있고 동네 치킨집 사장이 앉아 있는 거죠. 난 지금 사업을 해야 돼. 네. 음. 저는 초보 창업자들은 하고 싶은 얘기도 같은 수영한다고 박태환이랑 그 동네 수영장 아저씨하고 틀리지 않 아니, 저는 좀 꿈이 있는 사람들한테 배우길 바라는 거예요. 음. 처음 시작을. 그게 돼야지 결국에는 지속적인 발전이 되거든요. 네. 여기 처음에 네. 어설프게 누가 배우면 이게 이상한 게 숨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바꾸려면 더어렵겠어더 더 어려워요. 네. 진짜 주방 같은 경우에. 아우. 잘못 배우면 그거 바꾸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을 찾고 싶고 그런 분들이 좀 저희 구독자들이랑 함께 있으면 좋겠거데요 수준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진입 장병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아무나 막 들어와서 이렇게 해버리면 또안되거든요 상사처럼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보죠 그리고 절반을 포기시켜야 돼요 포기시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요즘 느낌이 뭐예요 제가 음, 음, 송파 있으니까 송파구청에서 청년 가게 살리기라고 음. 청년 가게 12개를 살려야 돼요 네, 네. 12개를? 네 제가 네. 거 심사위원으로 오. 갔고? 네. 심사위원 끝난 다음에 음. 그 뒤에 멘토를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가서 한 35팀인가 지원 서류가 와가지고 얘는 살릴만하네 얘는 살릴수가 없는데 음. 그리고 얼마씩 지원해주는데요매장당 그러니까 네. 최고 1,400이지만 보통 500에서 뭐 음. 1,000만 원 사이의 지원이다. 음. 그럼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매장이 있는데 음. 그걸 뜯어보시려면 돈이 5 0 0 0 0으는안 되니까. 그러면 그 500,000으로 성과를 또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지자체에서. 그럼 네. 그걸 성과를 일생으로 이렇 하는 거죠. 음. 그래 놓고 지금 하고 있는 가게를 봤거든요. 돈가스가 게부딪히겠다이 그런 친구들 그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아 진짜 500이 아니라 50만 원도 쓸, 쓸 그런 거 아까울 정도의 집들이 있어요 차라리 이걸 그만두고 알바를 이러고 싶은 마음이 거든요저 같으면 해요 저는 해버려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냥 제돈 주고 도와주는 거는 나아 없으니까 우리 가게 가서알바하나 이런 는데이게 어떻게든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지자체도 그것도 문제예요 진짜, 진짜 네. 보여주기식이거든요 직접 만나보시면 음. 어떤 느낌이냐면 의지는 확실해요, 돕고자 하는 의지 <웃음> 지자체분들이 <웃음> 얼마나 부지런하시냐면 어. 다 따라오고 진짜 근데 그분들이 장사를 안 해보셨잖아요 <웃음> 중형은 모르시니까 모르니까 진짜 그런 거 보면 참 답답해요 근데 제가 답답한 건 제가 왜 이런,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자체에서 연결된 그 전문가분들을 무시했을 거 아니고 그 친구들을 멘토크를 해주시는 사람이 5년 동 장사꾼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음.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사람이더라도 유림상의 인테리어를 했던 사람이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 돈이 어떻게 가치있게 쓰이는지 뭐냐면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인지를 알잖아요 적어도 그 매장이 아니더라도 인간적인 조언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의 조언은 그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한게내 역할은 그 친구들을 진단을 하는 역할이고 진짜 필요한 게 만약에 우리 가게 왔을 때메뉴가 엉망이 그 메뉴 개발 쪽에 프로를 붙여야 되잖아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돕고자 하는 의지를 제가 부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메뉴 개발이다 하면은 적어도 유림상회에서 메뉴 결과를 해서 이걸 히트를 쳤다 그런 성과를 냈던 사람이 든가 아니면은 그걸 인정받아서 프랜차이즈에서 스카웃을 당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저퀄리티는 식당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음. 호텔 쪽에서 셰프를 해가지고 저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사적으로는 아니어도 그쪽에뭐다 비싸게 파니까 뭐 그런데도 뭐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전문가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거기다가 전문가가 또붙어도그 자리에서는 안 되는데 이걸 또 바꿀 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이 아니라 논연은장사품만안 네. 된다고 하냐창조직이안 된다고 하고 내포도안 네. 된다고 하고 이래야지 거기서 이해할 거 아니야. 가짜의 또 고집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자기고집을 분명히 가지고 들어와 그걸 바꾸기가 제일 힘든 거 같아요. 인터뷰 다니시면 저도 인터뷰, 저는 무작정 전화해서 왔거든요 네, 네. 그때 창풀TV가 없었잖아요. 창풀입니다. 뭐 창풀이가 뭔데요, 이니까 제가 이만저만해서 그 초보 창업자들을 위한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이야기를 제가 인터뷰를 좀 하면은 초보 창업자들한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면은 제가 맨날 느끼는 게 지금은 제가 또 조금은 동안이거든요 가면은. 아유, 완전 동안이에요 <웃음> 그니까, 왜 와서 여기서 뭐라고 했나. <웃음> 가는 대로 제가 그냥 다 5만원 딱 줬어요. 음. 이게. 비중한 시간 뺏어서 죄송합니다. 음. 근데 그러면서 느끼게 뭐냐면 장사가 되든 안 되든, 그분들은 사장인들이기 때문에, 운조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기 고집이 음. 딱서 있단 말이에요. 그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어요, 처음. 근데 창풀TV를 하면서, 만명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그그때부터서는 권위가 생긴 거죠. 아, 내가, 내가 장사를 안 했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하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네, 이게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성격이 확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직업병인 것 같아요 직업병 요즘은 남을 도와주면 나도 좋아진다 고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이 훨씬 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줄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전느끼집니다한 <웃음> <웃음> 번은 여기 3층에 지금은 제가 하고 있지만 3층에 들어와 있는 프랜차이즈 코차가 있었어요. 걔네가 들어왔다가 자기네가 장사가 안 된다고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자기네들이 코차가 많이 있는 걸 알면서 같은 건물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망했어요. 아, 망하기 전에 그임없이 신고를 하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찾았냐면 내가 하루 열 받아 가지고 알아 알아서 사실 전화번호 땄어요. 전화번호 딱 입력하니까 딱 연결되더라고. 그 부사장이랑. 그데 아까 제가 싸다 그랬잖아요 음 이게 호차 OX 거기서 팔면은 이건 15,000원 이하 팔면 정주가 음. 죽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정보의 해세성, 비대칭성 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죠 먹어보고 좋으면은 내가 올리고, 음. 내 거를 보고 내 취향에 맞는 애들 뿐만 찾아서 찾아오고. 옛날에는, 어, 여기 포차 잘 돼? 어, 난 프랜차이즈야. 그럼 내이 옆에 들어가거나, 여기보다 조금 더 크게 하면 내가 이겨.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오히려 포차가 잘 되는 데를 그 옆에 들어가고, 아.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시대 흐름을 전혀 못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안 남으니까, 여러분 유림상회를 따라하려면 은 여기서 남겨야 되는데 그럼 가공을 해서 뭔가를 하면 얘보다 맛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직도 하는 애들이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예전에 프랜차이즈로 돈 버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아유.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재밌는 게 뭐냐면, 1브랜드를 다 성공했던 거예요. 2브랜드, 3브랜드면은 1브랜드의 시행착오 때문에 더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1브랜드를 물류수익을 많이 가지고 하는 거를 선택하신 사장님들은 그래도 그분들다 가요. 근데 물류수익이 조금 션창한 호프브랜드 이런 사람들은 탄두 개만 퍼부러져도.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아, 잘 됐습니다. 천천히 진짜 됐습니다. 하나하나 살려주면서 정말 돈 벌게끔 만들어주고,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 배제하고. 그리고 저희 직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맹점 받으라고 왔는데 우리 직원한테 밥이 돼서 오더라고요 그것도 고쳐야 돼요 <웃음> 밥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 우리 직원들은 예. 그거를 또아 예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 내보내지마 프랜차이즈 저한테 안 내보내 그 애들 불러 안혀놓고고 얘기했어요 너네들 굽싱굽싱거리라고 내가 이 프랜차이즈 했냐?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진짜 솔직히 말해 정직하게 해서 프랜차이즈 하고 있는 거야 너네들이 나 보지 않냐? 근데 왜굽신데 그렇게 막구라 그랬더니 이제좀 정신 차렸어요 애들이 정상적인 가맹게 홀는 어... 사람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고정관념이 있는 거 같아요 많더라고요 어깨봉이 이만큼 올라와서 와요 갈때 어깨봉 완전히 없어지고 갑니다 저도 다루고 싶은 게 솔직히 갑질하는 건 소수예요 근데 을지라는건 다수예요 음... 그게 제일 문제예요 제가 상담하고 막 가면서 좀 직설적으로 말을 많이 해줘요. 이 사람을 위해서. 당신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또 악감정을 가지고 댓글 달아요. 누가 다는지 빤히 알아요. 처음에는 속상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자기 위해서 얘기해줬는데. 전 이런 적도 있어요. 되게 멋있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고깃집을 하는데, 가맹점이 40개. 근데 와서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착한 거예요. 그러더니 인터뷰 다 끝났나요? 저한테. 대표님 인터뷰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네, 끝났습니다. 그럼. 그럼 제 얘기를 해도 되나요? 하더라고요 어... 저는 그니까한달고 하는데 논리로 5% 먹습니다. 근데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도저히 수익이 안 나가지고 음. 못 해준다고. 딴 데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안 남아요. 근데 중요한 건 대표인데 본부장 명함 들고 하고 있고 자기가 다 해요. 음. 블로고간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마케팅에서부터 난 40평짜리 고깃집을 월세 200도 안 되는 걸 그렇게 찾아오고 저 깜짝깜짝 놀때 말할 때요 어... 아, 아무튼 서울이잖아요 서울 35평인데 2천에1 6 0자리를 가져온 거예요 음... 그러면, 아 이걸 찾았습니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아이한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그 부분을 그걸... 조금만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40분으로 했는데 40분 하면 사람 들잘안 봐요 네. 그래서 나랑 액기스로다가 10분 하고 더 궁금하면은 카페 와서 40분 풀 영상을 봐라 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시간에 제가 딱 많이 올렸어요 7시 12분 음. 1시에 문자 왔어요 대표님 채널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나 <웃음> 근데 제가 먹다 보니까 제가 술이 취해가지고 괜찮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틀 이따 저 진짜 죄송하지만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생각했던 취지랑 다르게 된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댓글을 봤어요. 와 진짜 아내 거를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걸 내가 그때 느꼈어요. 어. 내 거를 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걸생각때알봤어요 열의 아홉은 아플이에요. 욕을 하고 짧은 아플이 아니고 디테일한 거. <웃음> 딱 <웃음> 3일 동안 그 양반은 지옥에서 산 거예요.